한번 찍고 돌아올 때 낮추고 있다가 땅 하면 땅원투더 버텨봐 더 뭐야 나안 눌렀는데 <웃음> 나 싫어. 고니 네 슛이 더 좋아지는 거야 더 좋아진 훈련이야 빵 그렇지 잘했는데 아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금?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챔프전 방해꾼들 막 있잖아 앞에 막 이렇게 그렇지 고 돌고 바로 떠 어디가 어디가 <웃음> 돌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걸 잡아 돌았어 돌았으면 빨리 당겨와서 이걸 춤을 잡아줘야지 이게 뒤에서 멈추는 거보다컵 돌아! 낮춰! 아 어디가 어디가 <웃음> 봐봐 확실히 이쪽이 모질란 거야 밸런스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됐어? 물 마시고 와물 <웃음> 밸런스 슈팅 할 거야 잡아서 지수 네가 무조건 오픈하는 방향 처음에 이쪽 오른발 빼면서 잽을 길게 넣어 그 다음 뺄때 최대한 낮춰 내가 신호 주면 땅 치고 오른발 왼발로만 잡고 빼면서 찍고 돌아올 때 낮춰 더 아니 아니 아니 더 기다려야지 더 내가 신호 주면 출발이야 너는 이러고 있어야 돼 낮춰 더더땅아그 발이 빨리 나가야지 한번 찍고 돌아올 때 낮추고 있다가 땅 하면 땅원투 찍고, 낮추고 있어. 더더 더 내려가, 더. 네가니 네 맘대로 가지 말고. 내려가, 더 내려가봐. 찍으면 빵! 원투, 그렇지. 여기서 둘때이 중심을 또잘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스텝이 어느 발이야? 이 발이잖아, 이 발. 이 발에 또 중심을 잘 잡아야 니가 안 흔들리고 신을 떤단 말이야. 돌아서. 낮, 낮춰, 더 낮춰, 더. 더, 더 버텨봐, 더. 뭐야, 나안 눌렀는데. <웃음> 찍고,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더. 땅 그렇지, 오케이. 그치, 듣지 근데 그걸 니가 빨리 하려고 해봐.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야 네가 버티다가 신호 듣는 순간 이 발을 빵 찍어줘야 돼그 발이 빨라야 돼 찍고 낮춰 내려가 더더더 더, 더 내려가 뭐야 뭐야 나신호고 좋아 좋은 훈련이야 해봐 발로서 정확히 잡고 찍고 낮추고 있어 더더 더 내려가 더더 내려가봐 더빵 찍어 빵이 안네 슛이 더 좋아지는 거야 더좋아지는 훈련이야 빵 그렇지 지금 너이 밸런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텨. 찍고, 버텨. 그렇지. 고! 발이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지? 찍고, 내려가 봐. 고! 그렇지. 어우, 지금 잘했어. 잘했는데 완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금? 이렇게 짧 <웃음> 조금 더 길게 찍어야 돼. 돌아서 자세 낮춰. 잽! 하고. 그렇지. 고! 오케이. 어우, 나이스.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면은 여기서 버티는 타이밍에 진짜 한이 정도까지 낮추려고 해봐. 노력을 해봐야 돼. 중심 잡는 연습을. 다리 힘 어차피 길러야 되니까 더. 괜찮아. 내려가 봐. 그렇지. 빵.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샷, 굿샷. 마지막. 돌아서. 잽. 버텨. 더. 굿. 아우, 나이스. 반대. 돌아. 잽. 버텨. 그렇지. 아니야 왜축발을 움직여 왜축발을 움직여 돌아서 찍고 낮춰 더 내려가 더 아니야 아니 지수 네가 중심이 지금 버티면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한다니까 난 아무것도 지금 잽스텝 안 한다고 생각하고 너 그냥 이것만 신경쓰고 있어야 돼 신호 듣는 순간 나가는 거야 찍고 가만히 신경쓰지마 버텨 버텨 그렇지 바로 땅 그렇지 굿 해봐 중심 무너지니까 슛이 지금 밸런스가 흔들리는 거야 이걸 네 걸로 만들어야지 더 내려가 더 오케이 굿 버텨, 고! 나이스! 샷. 투샷! 하나못 넣으면 세 개, 세 개! 두개못 넣으면 세개더 추가!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챔프전! 방해, 방해, 방해꾼들막 있잖아, 앞에 막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자, 하나 더, 밸런스! 자, 왼발 찍고, 버텨! 어? 그 다음에 박수치면 은 오른발을 완전히 돌아서 찍어 그 다음 돌아오면서 또 찍고 슛샷 처음에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다 고 하면은 스피 찍고 와서 바로 점프 돌때피벗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면 돼 버티고 있어 그렇지 고 돌고 바로 떠 어디가 어디가 <웃음> 고 하면 돌고 찍고 다시 돌아와서 샷 버티고 있어봐 스피! 빠르게 돌고! 그렇지! 돌아와서 정확히! 자세만 조금만 더나시면 돼, 자세만! 그렇지! 잡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돌아와서 찍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아니, 되죠! 좋은데 자세가 높잖아! 내가 돌아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미 서서 온단 말이야! 그럼 무너진 거지! 자세! 돌아올 때 자세! 아니야, 무너진 거야! 똑, 똑바로 돌아와야 돼! 진짜 너가 슈팅 쏠수 있는 밸런스로 돌아와야 돼! 더 내려가 봐! 고! 스윙! 찍고 돌아와서 중심 그렇지 진짜 필요 너한테 필요한 걸 수도 있어 중심 중심 안 흔들리고 던지는 게 스윙 찍고 돌아와서 그렇지 오케이 셋 터나 초바 둘때 내려가 내려가 돌아. 찍고 바로 돌아와서 땅 오케이 반대 발 그렇지 어디가 어디가 일자로 올라가려고 자꾸 노력하고 일자로 중심 정확히 더 내려가봐 더 내려가봐 그렇지 오케이 와,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나이스 마지막 이번에한 바퀴 도는 거야 그냥 그거 하면 천천히 돌아도 돼안 넘어지고 안 흔들리고 그거 하면 원래는 원래는 발 붙이고 돌아서 쏘는 건 쉬워 어그 쉬워 한발로 버티는 거야 완전히 다안돌아도 반바 천천히 돌아도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쏴봐 두번 돌아도 돼 돌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걸 잡아 그걸 잡아 괜찮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천천히 낮춰 그렇지 오케이 하나 내려가봐, 내려가봐, 돌아 바로, 중심! 그렇지, 오케이 세 번은 안돼 그걸 잡는 거야, 그걸 잡으면 돼, 그걸 잡으면 돼 낮춰! 이거 무너진 거야, 그걸 진짜 네가 뒷발, 오른발이니까 돌았어, 돌았으면 빨리 당겨와서춤 이거 충을 잡아줘야지 이게 뒤에서 멈추는 거보다너 오른발 앞에 쏘잖아 슛쏠수 있는 밸런스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 낮춰! 아,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천천히 돌아, 하나, 둘! 그렇지! 이것도 봐, 그거, 그거, 그걸 돌아와, 그거, 중심. Go! Okay. Nice, last! 더 내려가 봐, go! Okay. 원래는 나도 잘안 되는데, 낮춘 상태에서 돌더라고, 낮춘 상태에서. 이거하은 이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근데 원래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건발 붙이고 있다가 돌아서 이렇게 쏘잖아 그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연습하는 거야 다안 돌아지지 어떻게 한 번에 돌아져? 발을 들고 한 발로 도는데 반대 고 그렇지 아, 어디 가? <웃음> 하나, 둘 야, 원래 잘안 되는 거야, 괜찮아 또또돌아와 아! 봐봐 확실히 이쪽이 모질란 거야 밸런스가 반대랑 다른 거야. 그래도 반대는 되는데 이쪽이 지금 안 되잖아. 아! 세 번에 돌아와도 돼세 번에 돌아봐. 하나 둘셋 빨리 끌고 와 앞으로 하나 성공하자 하나만. 고! 그렇지 아. <웃음> 라스트.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됐어? 물 마시고, 와, 물.